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일본 BOJ의 정책 변화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하락 출발했는데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로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8% 넘게 급락하며 하락 압력을 키웠지만 에너지 금융업 등에서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투자자문사인 에버코어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하락 여파가 컸는데요. 테슬라의 부진은 트위터 인수로 인한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과 중국의 제로코로나로 생산 차질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및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매입 소식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금융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일본도 물가 상승 및 엔저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해 벌써 절반 이상 넘게 하락했는데요. 머스크의 돌발적인 행동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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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8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1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이길 공공시에 컨버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으며 공공치 30분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이전치는 100.2였으며 예측치는 소폭 증가한 101.0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유재고 이전치는 1023만 1000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165만 7000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